지난 영상에서 탑건 루스터 춤을 쉬지않고 1시간 쳤었다 그리고 자는데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. 고열이 나고 나도 모르게 오줌을 흥건히 찌려버렸다. 어릴 때 가와사키 병 걸린 이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응급실로 향했다. 요즘에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데 스트렝스라 어깨 피하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밖에서 대기하다 들어갔다 격리실이 내 방보다 좋더라 상당히 아늑하더라 침대가 너무 편하다 아니 매트리스가 상당히 편하네 코로나 검사하는 거의 뇌까지 넣어버리는데 오줌 방금 넣는데 조졌다 조사, 조 이거 개토라이 색깔로 나온다 코로나 감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걸려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린 애들이나 노인들은 열안 내려가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정말 참 돈이 무섭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돈 없으면 응급실 도못 오겠구나 돈이 참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질 좋은 스테이크 가격 후려쳐서 들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보고 가자 왔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만 판매합니다 탑 초이스 등급 두께 2.5cm 내외 스테이크 1kg 이 정도면 인사되지 않습니까? 어, 건데, 원피스에 나오는 고야 이거. 아 그런 거 같네 뒤집어봐. 아씨요 부드럽지. 시원. 자 잠깐 맛있는 거.